저기 있나? 어, 알아들어? 윤지영 만나는 날 나도 오늘 여기다 욕하면 돼. 어? 엽뎁뎁 대구 맛집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 전 대문? 아 나는 본점보다 더 맛있어 다일렀다 오늘의 오토 t 이내 파스탄 타 카드 와잘 맞네 안주 배고픈데. 누가 <웃음> 갔다. 이거 똥 같은 게내 거야? 모근 어. 뭐, 똥? 설사랑 어, 어? 똥? 아? <웃음> 누가 뜨라고? 누가 먹을 거라고? <웃음> 누가? 내가 따준 머리. 내가 따준 디스코. D I S C. 안돼요. 우리 딸 보내주세요. 제발 부탁드려요. 안돼요. 그러면 문자 한번 나올래? 네, 문자 받으시고. 많이 많이 쿨한 편인가 우리 엄마? 아 진짜. 알겠어. 엄마 가 알지? 알겠어. 어, 완전 정확히 알겠어. <웃음> 어, 정확히 알겠지? 어, 너무 알겠어. <웃음> 알겠다. 오늘 엄마도 약속 있는데. 어쩌라고? 응? 응? 염다고 어쩌라고? <웃음> 맛있는 거 먹고 와? 음. 그래 키나한테 맛있는 거사달 들었지? <웃음> 젖은게 아니고 그림자구나. 우리 되게. 인터넷도 좀같다 이러고. 이가 이번 하는어떠 해. 시데요요이 괜찮아요. <웃음> 안 하시도 않아요. 전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. 정말 괜찮아요. 약간 이 턱에 호두 생긴 것 같아요. 수염 같 <웃음> 이거 내가 따라서 디스코 먹을 때. 먼저 건? 포착하고 <웃음> 그냥 포착하고 나올거같아 아 m 뭐하 e of t 하 e 가 one of them, one of them, o n 뭐해 뭐해 오이시꾸나래 오이시꾸나래 카로카로피 포착포착코 포기 름좀바르고 어떻게 불쾌해서 막 이런거 나오지 그냥 레 이런거 삼 그럴 수도 있겠다 야니저나현장스한테현장스 미안합니다 자 하나 둘셋 Will you m a r r 어? 헬로키티 어? 우리들이 친구받고 싸우는 사이 아니구나 <웃음> 둘다어떻게아야이 다섯 개 중에 이거 두개 빼고 어떻게 두 개, 두개두개 두개 나오지? 진짜... 이렇게 이렇게 가 나오냐? 그니까 러 아... 아니 아 심지어 님 마이 멜로디 좋아하는데 니뭐 <웃음> <웃음> 네 좋아해? 나? 헬로키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너도 여기 들어간다 야야야 야, 야. 코나이 손가락이 이렇게 안담으러져 <웃음> 그리고 여기 살 <잘> 밀린 거야 <웃음> 니가 훨씬 이네 디도 있어가지고 갈발바 <웃음> <웃음> 게임하자 딱 띄자 이겼야 이거 한번 이렇게 하자 씨. 결혼반지 맞췄어. 잘했어. 지마돈 뺏기지 마. 오미있 <shriek> <shriek> <shriek>